네 안녕하세요 폼포트 조정입니다 어 유튜브로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 아직도 이제 이사 때문에 제가 정리가 좀안 됐어요 그래서 어와 최대한 빨리 완료를 해서 매일매일 하나씩 최소 하나씩 좀 올리는 예,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떤 걸할 거냐면요 모이에킹의 진로에 관한 이야기고요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보고서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 주제는 이제 모이에킹 업무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는 이제 몇 장이나 이제 작성을 하나요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이 버건팅이라고 하는 이 침투 보고서를 제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출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작성을 같이 스터디하는 친구들하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보안 프로젝트에 이제 중소기업 체험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뭐,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학점, 뭐, 2학점, 3학점 해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 저도 이제, 어, 두 번째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같이 체험을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만나지는 못해도, 일주일마다 하나씩,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보고서를 제가 공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이제, 어, 완벽하게 다잘 썼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간에 비해서는 너무나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보고서가 한몇 장짜리냐면요. 한 10장짜리 정도의 이제 보고서. 많이 작성을 하면 한 20자 정도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모예킹 실무 과정의 취업 준비생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과제를 저한테 제출을 하고 있어요. 그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면은, 어 많게는 약한 30장. 뭐 적게는 한 15장.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이런 보고서, 상세 보고서들을 계속적으로 과제를 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은이 모이에 힌 실무에 가면 은 그만큼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들이 많이 된다. 생각보다 많이 된다.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한 8시간 정도에 우리가 근무를 하잖아요. 이걸 어기면 안 됩니다. 8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평균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들이 약한 2시간 내에 정도 됩니다. 여게 이제 팀장님 급으로 간다면은 나중에 이제 PM이 되고 하면은 이제 거꾸로 가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한 6시간 정도는 이제 보고서 작성하고 일정 보고 하고 난 뒤에 나머지 이제 2시간 정도는 좀 기술적인 어,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예킹으로 신입으로 가시면 약간 하루에 2시간 정도에서 많게는 한 3시간 정도는 이 보고서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한다. 자,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어몇 장이나 작성하냐라고 하는 것들은 보고 그모의해킨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규모들이 큰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냥 평균적으로 어, 되어 있는 프로젝트도 있어요. 요거는 보통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뭐 1주에서 2주 정도 짧게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한 회사에서, 한 회사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많게는 정말로 이제 한두달 정도에서 여섯 달 정도까지 지속되는 거. 1년 동안 상주를 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모이액킹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때는 프로, 모이액킹 프로젝트마다는 규모마다는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규모마다 다르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도메인 한 개당 여러분들이 도메인 한 개라고 한다면 공부를 할때 보통 여러분들이 뭐 IP 주소 기준으로 뭐, 뭐 이렇게 가상 환경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그 도메인 하나에 IP가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도메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비스 하나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따따따라고 하는 네이버.com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앞에 뭐 웹툰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무비라고 하는 영화에 관련된 그런 사이트도 있는 거고요 서브 도메인으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는 규모가 상당히 크죠 페이지 규모가 큰데 보통 이제 도메인 한 개당 약한 30장에서 50장 정말로 규모가 큰 경우에는 100장이 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왜 그러냐면 모의 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취약점이 나와야 이제 보고서에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떤 것들을 이제 진단을 했어요. 어떤 항목들이 있는데 이 취약점이 나오면 그 취약점들을 상세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대응 방안까지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는 게 하나의 모의 킹 업무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약 30장에서 50장 정도 내외로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짧은 경우인데 어, 이거를 이제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취약점들도 발견을 해야 잖아요 취약점들도 발견을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이 정도 규모로 쓴다. 그러면 보통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정도 규모는 일주일에 도민인한 개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진단을 했을 때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5일 동안이죠. 5일 동안에 진단도 하고 이 보고서 50장 정도를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 보고서 작성을 습관을 안들이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면 이 50장이라고 하는 보고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예, 보고서. 규모이죠 솔직히 말해서요 그리고 100장 정도 되면은 이제 거의 멘붕이 오는 그런 상태이요 신입 기준으로 봤을 때 그만큼 보고서를 쓰는 시간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요 그래서 이제 도메인 한 개에 하나의 보고서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그 고객사에 따라서 이 도메인을 그룹별로, 이제 그룹별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부 서비스, 뭐 외부 서비스 아니면은 그 서비스의 형태들 있죠. 뭐 쇼핑몰 같으면 쇼핑몰, 그 다음에 이제 웹툰이면 웹툰과 관련된 IP들을 묶고 그 관련된 도메인들을 묶어서 그룹으로 해서 종합보고서 형태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종합보고서 형태로 나오면은 50장 곱하기, 이제 곱하기, 이3 정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들은 200장, 300장 많게는 500장 이상 정도 나오는 경우가 경우 있습니다. 상세 보고서 기준입니다 상세 보고서는 워드 파일이나 한글 파일로 작성된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잠깐 요약을 하면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요약을 하면은 이거는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다르다. 다르지만은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다. 그 다음에 취약점들이 정말 많이 나오면 은 많이 작성이 된다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많은 취약점들이 나오면 은 고객사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고객사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뭔가 피드백을 받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고달프겠죠 상당히 많은 취약점들을 계속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 발표 보고서 이 결과 발표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작은 규모, 뭐한 2주 정도의 규모 같은 경우는 PPT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데 한달 정도 되면은 이 도메인이 적어도 약한 8개, 규모에 따라서 뭐 10개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것들을 고객사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한달 정도 이상의 규모를 한다면은 이외에 팀장님이나 아니면은 본부장님이 이제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할 부분들이죠. 그럴 규모에는 이제 ppt로 작성을 해서 유약적으로 이제까지 나온 취약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겠죠 상세 보고서를 그냥 막 드래그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임원분들한테 설명하면 은 비율적이겠죠 그래서 이 ppt 작성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뭐 디자인을 배우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하면 은좀더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이것들을 발표할 수 있을지 예, 이에 대해서 표현을 할수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두시면은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 해야냐 하 예전에도 한번 좀 이야기했지만은 취업을 준비할 때는 이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는 힘을 좀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글쓰기라고 하는 것인데 뭐 소설이나 그런 걸 글쓰기 그런 것 형태는 아니고요 기술 보고서 글쓰는 것들이에요. 기술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했던 내용들을 상세하게 최대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은 누군가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것, 이 설명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제가 이제 몇 번씩 그 블로그에다가 어, 굉장히 긴 글들을 공유하는 이런 상세 보고서들을 작성한 것들을 보면 은 하나씩 하나씩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약한두 줄에서 세줄 정도 규모 많게는 뭐더 많이 설명할 수가 있겠죠 옵션까지 설명을 하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모이면 은 책을 쓸 수밖에 없는 힘을 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이킹이나 컨설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보통 한 3년 정도 하면은 어책 쓰는데 되게 부담이 없어 할 거예요 책 쓰는 방법들만 좀어 익히시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상세 보고서를 어 쓰는 그런 누적의 힘들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취업을 준비할 때도요 여러분들 상세 보고서 작성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사실 이제 뭐 대학 학교에서도 리포트를쓸 때, 사실 요 정도 규모의 리포트를 쓰는 경우도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리고 보통 조사한 것들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뭐냐면은,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그것들을 이제 기술 보고서 쓰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의 주제들을 꼭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나입니다. 일주일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서 형태로 그 결과보고서 형태의 양은 얼마 정도? 이 정도 규모. 이 정도 규모의 그런 결과보고서들을 계속적으로 쓰세요. 그러면한달이면약한 200장 쓰는 거잖아요? 6개월 정도 공부한다고 합시다. 취업 준비하는데 뭐 6개월 정도 공부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약한 천장 정도의 규모의 그러한 글들이 써질 수 있을 거예요. 천장. 천장이면은 책이죠. 책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뭐 이렇게 공부할 때, 예, 보안 공부할 때, 보안 공부할 때, 취업 준비할 때이 정도 규모의 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한 것이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컨설팅을 이제 6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하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블로그나 뭐 카페 그다음에 제가 페이스북에 하루에 약한뭐한 뭐한 20개 정도에서 30개 글들을 요약본을 좀 많이 써요. 예, 작게 작게 쓰는 것들이 한그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성된 보고서 중심으로 많이 발표하고 정리하는 습관들을 들이시기 바래요 발표라는 것이 왜 중요하면 나중에 이제 모예킹 컨설팅 할때이 보고서를 가지고 표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발표를 하다 보면은 계속 정리가 됩니다. 저도 이제, 어, 많이 알아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강의를 하다 보면 정리가 돼요. 그러면 다음 강의할 때또그 정리된 것들을 교육자료에다 반영해가지고 또 그거를 강의를 하고 하다 보면은 자신의 이제 지식으로 정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발표를 한번 해보고 자신의 이전에 썼던 그들도 다시 한번 또 써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긴글 이게 30장에서 50장 내로 쓰라고 한다면은 부담이잖아요. 요거 처음부터 쓰라고 하면은 쓸수 있는 학생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글이 짧은 글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양을 늘려나가시기 바래요 처음부터 일주일에 30장에서 50장 하면은 부담되면은 어 하루에 나는 한 5장 정도만 쓰겠다 근데 다음 주에는 내가 이것들을 한 7장 정도로 늘리겠다 그 다음 주는 한 10장 정도 규모로 늘리겠다는 래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조금 늘리세요 그리고 그 늘린 것들을 블로그에다가 작성을 해가지고 공개를 한다면 뭔가 목표가 되겠죠 누군가한테 보여준다는 것들도 하나의 괜찮은 방법들입니다 왜그냐면은 압박을 주는 거죠 사실 좀 살짝 자기한테 대한 약속과 압박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작성을 습관을 늘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 작성한 것들은요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고 사실 저 자기만의 자기만의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실무할 때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모예킹 업무 할때이 보고서의 작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할게요